10번 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자, 옳지 않은 거, 틀린거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인데 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위로서 행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위회사의 물건을 자, 취거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대표이사가 자 타인 남이 점유하고 있는거 지금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범죄가 생각나죠? 권리행사 방해죄죠?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는 내 물건인데, 내 건데, 남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를 내가 방해했을 때, 그죠? 뭐를, 뭐, 해꼬지를 했을 때, 바로 생, 어,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그러면 그 물건이, 어, 대표이사의 소유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당시 관건 이었었거든요 이게 관광버스 회사 사장사건이라 그래갖고 91년도 1170 대법원 판례번호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 이 회사의 물건도 자기의 물건으로 받, 그 대표이사의 물건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요 부분이 틀렸었죠. 그래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좀어 공부를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건데 내 건데 남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를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바로 점유 어 네, 권리행사방해죄겠죠. 이제 나머지 이제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2번에 볼게요. 갑이 잘 갑이 어 갑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를 부딪힐 듯이 차를 조금씩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이 경우에 자동차 범퍼로 이렇게 사람이 렇게 쭉쭉쭉 미는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특수폭행죄로 봤냐안봤냐 했는데 우리 판례는 특수폭행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 자, 그다음에 또어 3번에 봐 볼게요.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갑이 자,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어요. 구호하지 않았어요. 쳐 죽일 놈이죠. 자, 그렇다면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단일 일죄. 그죠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면 이 피해자를 갖다가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물론 뭐 양심적인 인간이라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범행을 저지른이 사람이 구호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 이 경우에 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 포괄적, 그러니까 단일 범이 어, 강간을 저지르고. 구호하지 않은 것까지 전부 싸잡아 갖고 통 틀어서 단일 범죄. 그러니까 단일 범이죠 단일 범의로 인해서 한 덩어리로 단일 강간치상 하나만 성립했어요. 그런데 아, 그러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그럼 유기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대신 형량이 엄청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강간치상죄에서 때릴 수 있는 형량은 다 때렸겠죠. 전부 다. 그죠? 예,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4번에 봐볼까요? 또 4번도 맞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어~ 형법은 유사 강간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신 사람, 옛날에 그 형법 추억에 젖어서 공부한 사람들은 요 문제 틀렸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맞습니다. 요 지문은 예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예비 운모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그 기준이 언제냐면 2020년이죠. 2020년에 바로 그때 5월 19일인가요? 예,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5월 19일날, 2020년 5월 19일날 강간죄에 관련돼 갖고 전부 다 예비 운모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단 어, 추행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요. 어쨌든 뭐 강간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예. 처벌한다는 거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생겼다는 거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규정을 살펴보니까 305조 3 그죠? 305조 3에 어, 명기했어요. 아예 그냥 어,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예, 같이 좀 알아두십시오. 예, 조항 신설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어, 5번에 한번 볼까요? 5번도 맞는 얘기예요. 인신매매죄에 대해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이 이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까지만 어, 하더라도 바로 인신매매에 바로 이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3년 4월 5일에 신설됐는데 예, 그래서 296조부터 287조 그다고 292조까지 해갖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바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 예, 명기가 아예 됐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전부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